스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스님 오늘의 설법 주제는 무엇인가요? 아, 오늘은 네. 세웅지마에 대해서 말씀하겠습니다. 아... 우리가 살다 보면 좋은 일 나쁜 일들이 항상 있죠. 근데 그때 어떻게 내가 지혜롭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확 바뀌는 거예요. 세웅지마는 인생의 기룡화복이 있죠. 그건 무상하여 예측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항상 좋은 일 나쁜 일이 같이 공존하지 어느 한쪽만 독전하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생이 있으면 죽음이 있듯이 불교에서 삶 자체는 뭐라고 얘기했습니다. 좋은 건 나쁜 것이 따로 없고 모든 것은 인과법이며 상대적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미운이 예쁜 것이 있고 짧은 것이 있으니 긴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란 말도 있지 않습니까? 실패하거나 좋지 않더라도 우리는 절망이나 희망을 포기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불교에서는 비유법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경전에 비유경이라는 것도 있어요. 인생은 세웅지마지만 평상심이 보약입니다. 불행이 오히려 행운을 가져다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옛날 고대 인도왕이 실수로 손가락을 잘랐어요. 현인으로 소문난 재상이 무슨 일이 있든 다 좋은 결과를 위해서 일어납니다. 라고 유로했지만은 재상의 지나친 낙관론은 엉뚱한 비아냥으로 왕의 귀에 들렸습니다. 화가 난 왕은 곧바로 그를 해임시켰습니다. 얼마 뒤 사냥을 나갔던 왕은 길을 잃고 야만족에게 사로잡혔습니다. 야만족은 왕을 제물로 바치기 위해 묶다가 손가락 하나가 없음을 발견하고 신에게 바치는 제물에 흠결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알고 살려놓았는데 어떻게 하여 탈출하여 가지고 왕궁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와서 곰곰이 생각해보니 세상의 말이 틀리지 않아 다시 세상을 중용시켰습니다. 재상이 말했습니다. 왕은 손가락이 잘려서 시행을 면했고, 저는 재상에서 잘려 사냥에 동행하지 않는 바람에 목숨을 보존했습니다. 이런 말을 듣고 왕은 더욱 더 재상을 신임했고, 왕은 또 백성을 잘 다스려 아주. 훌륭한 임금으로 이름을 남겼다고 합니다. 우리는 인욕 없이 나쁜 습관만 있고 바로 고치지 않으면 항상 불행이 따라다닙니다. 우리는요 일상적일 때는 모르고 살고 있다고가다고요 얌전한 사람이 술만 들어가면 개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웃음> 맞아요. 또 교양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 있죠. 교수, 선생, 뭐 여러가지 위에 있는 사람들이 갑자기 무슨 일이 벌어지면요. 성격이 확 바뀌어 야수같은 인간들이 있습니다. 네네, 맞아요. 그런데 평시에는 깍쟁이고 부대, 부대 같은 사람이 표시나지 않게 봉사도 하고요. 남하게 기부를 많이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속된 말로 상대방을 알려면 함께 술도 마셔보고 고수도또 한번 처벌하겠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본심이 나온답니다. 불교에서는 평상심이 도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평상심이 어떤 마음일까요? 어떤 것에 집착하지 않는 마음, 비우는 마음, 놓는 마음, 버리는 마음, 반냐의 마음, 내가 없는 마음, 어떤 것에 치우치지 않고 생활 습관을 잘 지키는 것입니다. 평상심은요, 그냥 되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해봐도요. 수행을 제가 여기서 지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싹티, 알아차림이 훈련되어야 합니다. 어떤 일이 있으면 알아차려야 돼 그것이 곧 수행입니다. 말과 행동 습관을 좋게 바꾸는 것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평상심을 잊지 마십시오. 말과 행동할 때는 또 이미 일어났을 경우 늘 조심하고 행여 나쁜 일이 일어나도 좋은 생각으로 마음을 바꿔 살다보면 꼭 복을 짓는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동서고금의 진리입니다. 천명사 주지 금강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스님.